마가복음 14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79페이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우리 9절까지 3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합시다 14장 3절에서 9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향유를 삼백 대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먼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마음의 준비,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준비가 무엇일까요? 라고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마음의 준비가 뭘까? 그것은 바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 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마땅히 뛰어나가서 영접해야 될 일이고 눈물로 감격하면서 환영해야 될뿐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 예.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뭐다?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제가 정리해 볼게요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아멘! 예.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우리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성탄절은 어떠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비슷한 신앙 체험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요 예. 아직도 젊지만은 예, 더 젊었을 때 성탄절이 다가오면 저는 막 가슴이 좀덜뜬것 같았어요 덜뜨지더라고요한달 정도부터 그때부터 막 추리를 만들죠 직접 다그때 만들었으니까요 은박지 금박지 준비해 가지고 뭐 방울 같은 것도 물론 뭐 이렇게 마켓에 가서 사서 달기도 하지만 많이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추리 장식을 많이 하는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다리를 본당 예, 강대상 위쪽에다가 턱 걸쳐놓고는 아슬아슬하게 타고 올라가서 강대상 앞면 옆에 위에다가 축 성탄해가지고 별 크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은박지 별 있잖아요 그거 탁 붙여놓고 그리고 교회당 바깥은 깜빡깜빡하는 전등들을 사다가 망국기 달아내리듯이 그렇게 달아내리고 그렇게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곤 했습니다 또 성탄 이번 아래는 온라트 하면서 성탄 새벽에 성도님들 집문 앞에서 성탄 새벽송을 부르는 아련한 성탄절의 추억들이 기억들이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추억이고 또 기쁘고 설레이는 성탄절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성탄절의 다는 아니죠 그것은 일종의 성탄절의 장식이기도 하고 또 준비하는 우리 마음의 또 태도이기도 하겠지만 그게 성탄절은 다가 아닙니다 성탄절의 핵심은 무엇일까? 성탄절의 핵심이자 생명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 편에서 보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의 핵심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것 그게 바로 성탄절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의 생명은 우리 위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거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말씀의 시작은요. 그럼 예수님 오심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것이 성탄절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그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대했는지 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그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게 성탄절의 핵심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영접했나 한번 잠깐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탄의 사건이 제일 먼저 임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은 어떤 장소입니까? 잘 아시죠? 뭐가요? 예수님이 뭐 하신 곳? 입을 좀 열어보세요. 베들렘 하면 예수님이 뭐 하신 곳? 탄생하신 곳이죠 예, 탄생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베들렘 에브라다야 네가 정말 작은 말일지라도 정말 거기서 예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미가 선지자가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렘에서 탄생하셨는데 우리 기억 속에는 성탄절 하면 언제나 어떤 지명이 우리에게 익숙한가니까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베들레헴은 그리 익숙한 곳이 아닙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았고요. 나사렛에 집이 있었고, 그래서 정든 곳은 나사렛. 이지 않겠습니까? 베들레헴은 익숙하지 않아요. 그냥 호적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어,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가 되다 보니까 그 베들레헴 마을을 지나다가 마구간 찾아간 것 아닙니까? 이제 여관을 찾아간 것 아닙니까? 여관이 없으니까 마구간에서 예수님 태어난 거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은 그냥 호적을 위해서 한번 지나가는 낯선 동네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베들렘에서 탄생은 하셨지만 예수님 생애 중에 베들렘에 찾아가셨다 찾아가셨다는 그런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모르지만 복음서를 찾아보면 일부러 베들레헴에 들리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아 그래서 탄생한 곳이지만 그저 서서 지나가는 것, 제일 먼저 임했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었던, 그래서 먼저 되었지만 나중된 것과 비슷한 잊혀진 곳이 베들레헴의 성탄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놀랍게도 아주 낯선 애굽입니다. 애굽. 애국. 어떻게 애굽일까요? 헤롯이 베들레에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아기를 안고 피난을 가죠. 어디로요? 애굽으로 피난을 저기 가지 않습니까? 자, 그때 자, 애굽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기는 했을까요? 알아보기는 했을까요? 하하, 왜 낯선 유대인 가족이 이곳에 방문했구만 이사 왔나? 막 이렇게 정도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애굽에 얼마나 머무셨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존귀한 분이 그곳에 계셨지만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네. 이상한 성탄절 그것이 아마 애굽의 성탄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고 그 아들 아켈라우가 유대왕이 될때 예수님의 가족은 애굽에서 유대로 들어오셨는데. 나사렛으로 오시잖아요 나사렛으로 오시는데 이 나사렛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너무 익숙한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삶의 터전이 있는 곳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33년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머무르신 곳이 어디다? 나사렛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 라고 부르는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요 그러면 그 나사렛에 오랫동안 머무셨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을 때 나사렛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을까? 궁금하잖아요 나사렛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로서의 예수는 인정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은 거절했던 땅이 나사렛이에요 그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보면 4장 24절에 보니까 또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저 고향이 나사렛이거든 예수님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더나가요예수님은 심한 핍박을 받은 곳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을 정도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동네 밖으로 쫓아내려고 그랬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까지 한 장소가 나사렛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께 익숙했던 곳인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심하게 핍박했어요 이거 보면 가까운 것 같지만 가장 먼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인 것 같아요 같이 많은 시간들을 같이 살았는데도 가장 먼 사람들 같이 예수를 밀쳐떨어 죽이려고 한그 사람들이 그곳 동네 사람들이 다는참 이상하죠 그래서 나사렛의 성탄절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우울해요 예수님 배척한 곳이니까 예수님 핍박한 곳이니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면서 이제 성전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나오는 것이 해로제 성전이거든요 자 물론 예수님께서 저 성전에 한 번만 들리신 것은 아니죠 그런데요 예수님 생의 끝자락에 들리신 이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은 보는 이로 하여금 예수님의 행동에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네, 그 사건이 성전에서 일어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르시자마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면서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떠다 하시면서 큰 화를 내신 장소가 성전이잖아요 참 이상합니다 가장 환영해야 될 자리 가장 기쁘게 영접해야 될 자리 그곳에서 예수님은 엄청난 화를 내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 이유가 있겠지요? 성전에 와보니까 음. 내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전을 예수님의 집이라고 당신이 지칭하셨거든요 거기 예수님의 집인 그 성전에 예수님의 집, 그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주인 아닌 자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었어요 그 기도하는 집인 그곳을 그들은 요 장터로 만들어 놓아버렸어요 그러다가 주인이 오셨는데 그들은 미안해하지도 않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자기들 멋대로 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장사 속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던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그 성전에서 위로가 되는 것은요 음,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렸었을 때그 성전 안과 밖에서 아이들이 몇몇 좀 이렇게 있었는가 봐요. 그 아이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자 호산나, 호산나 다비스의 자손이여라고 소리를 지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참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영접한 이들은 예. 당시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었다는 게, 어린 자녀들이었다는 게, 그들만 예수님 호, 호산나 호산나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 맞이했을 뿐 다른 이들은 아야마 저희들이 주인이인데, 지가 주인이냐 주인 노릇하고 예수님 배척하고 나중에는 대적하는 이제 그 장소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참으로 위로가 되죠 어린아이들의 노래라도 있었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 성전에서의 성탄절은 그야말로 을신스럽게 거없던 장소였을 것입니다 마태복 음 21장 15장 한번 띄워드릴게요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와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호산나 예수님께 노래하는 아이들을 보고 막 화를 내고 그랬다. 쫓아내고 그랬겠죠. 성전의 가짜 주인인 이들이 진짜 성전의 주인에게 화를 냅니다. 이상한 광경입니다. 주인 아닌 자가 주인 노릇하고 주인 쫓아내는 이상한 성탄절의 모습을 성전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닿은 마지막 지점은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맞이한 곳이 아니라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골고다의 성탄절은 예수님을 죽이는 성탄들이 되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복음서를 슬쩍 훑어보기만 해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했냐 여러분 알 수가 좀 있겠죠 어? 그러면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될 만한 정말 모델이 될 만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말 어, 환영하고 기뻐하고 제대로 영접을 한 그런 성탄의 장소는 없었을까 그런 성탄의 사건은 없었을까 그래야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모델로 삼을 것 아닙니까? 성전의 핵심은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것이 성탄의 핵심이라고 그랬는데 좀 모델이 될 만한 것을 찾아야 되잖아요 첫 성탄을 맞이한 베들렘헴그곳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던 그냥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장소가 베들렘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장소가 애굽은더 말할 것도 없고, 나살에서는 아예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핍박한 자리가 되고 말았고, 그 성전에 주인이신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렀었을 때에, 그때 아예 막 그냥 그 안에 있는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께 막 같이 막 대들고 분을 내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하고 영접하기 위해서 좋은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몇군데 모델을 소개하면서 아 이런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야 되겠다 이런 장소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첫 번째로 수가성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수가성 이 수가성은 사마리아 수가성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가성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동네이고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멸시받던 사람들이 살던 동네가 수가성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곳 우물가에서 한 여인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물들러 왔다가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서 그 여인과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그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저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이 여인은 너무너무 감격해서 자기가 물똥이를 물 그냥 막 내려놓고 자기 마을, 수가 마을로 쫓아 들어와 가지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성과는 그런 일들이 그 수가성에서 일어나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아마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나왔을 거예요. 와 저분이 메시아인가? 저분이 메시아인가? 하면서 궁금하면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을 개 눈길을 주었던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이야말로 참 귀한 성탄들이 있는 장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정말 기억되는 곳은 배단입니다. 배단이. 배단이의 마을이에요. 배단이 마을이에요. 베단이 마을. 예수님께서는 이 배단이 마을에 자주 가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나 어떤 곳에 늘 지나가실 때마다 들리신 곳이 배단입니다 그런데 한번 지나치신 게 아니라 늘상 가셔가지고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도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나병을 앓던 시몬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배단이 마을의 그들은 언제 오셔도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열고, 또그 동네에 사는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향료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그래서 늘 자주 오시고, 늘 맞이하고 영접하는 것, 거기가 배단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배척하고, 예수님 막 이렇게 밀어내는 그 자리면 예수님이 자식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배단이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게 몸의 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늘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배단이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생활화된 곳이 배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성탄절이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 위입니다 십자가 위 예수님 곁에 매달렸던 한 행악자인 그가 숨이 떨어지기 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영접한 사건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기꺼이 환영한 자리인 거죠 그러므로 가장 비극적인 가장 적참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가장 귀중한 성탄절의 사건이 일어났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대 여러분 2022년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3년 가까이 코로나 와중에 잘 모이지도 못하고 축하 행사도 못하고 그야말로 썰렁하고 쓸쓸하게 성탄절을 보냈는데 다행히도 올해 성탄절은 정말 다행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우후에는 축하 행사도 같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참 다행이죠. 그런데 요즘 요 나타나는 한국교회 형편을 나타내주는 조사들, 지표들 이걸 제가 보면 참제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무겁게 합니다. 때로는 너무 불편해요. 그런 조사를 본다는 자체가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교회 12,000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 우리나라 교회죠. 그게 통계입니다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오니 더 닫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120만 명의 교인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제가 어느 다대포에 있는 제 우리 동문 목사님께 전화해서 요즘 어떻게 잘 지내냐고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교회 행편들을쭉 묻고 이야기하면서 코로나로 떠났던 교인들이 잘돌아오지 않는다고 그게 이게 마음에 목사님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인가 봐요 120만 명의 교인에 떠났고요 더 정말 마음 힘들게 하는 것은 그동안에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 약해졌다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다시 교회를 회복시켜면 예배도 회복돼야 되고 봉사도 회복돼야 되고 하는데 성도들잘안 움직이는 거예요 헌신하자 그러면 다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뭐좀 숨기자고 그러면 딱 예, 마음에 힘듦이 있는가 봐요 이게 우리 신앙이 약해진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환경적인 마음 아픔이 있지만 성탄들의 핵심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고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영접하여 맞아 드리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축복된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이들처럼 어떤 곳에서처럼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어떤 이들처럼 어떤 곳에서처럼 해야 될 것입니다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들렘 사람처럼 애굽 사람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채로 스쳐 지나가게 해서는 안될 겁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자기들 곁을 지나가시는데도 구주를 못 알아봅니다 구주를 못 알아봐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슬픈 구절 가운데 하나가 저는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들이 베들렘과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었고 알지 못하고 영접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사렛 사람들처럼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한 이들, 나사렛 사람들, 성전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자들, 이런 자들, 여러분 보고 배워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교회들마다 수십 년 예배당에 드나들면서 예수님께 누구보다도 익숙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그들은... 자기들의 삶의 영역에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영접하고 늘 모시고 사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님을 모른 채 하고 또 심지어는 낭떠러지로 몰고 가서 떨이떨리려고 하는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전에 있던 사람들 요 주님의 집에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노릇을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태도와 신앙은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될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형편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저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들은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늘 연구하고 가르치던 사람들이 저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들려준 구약의 그 예언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헤롯 왕의 질문,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을 때막 난리가 났죠. 메시아가 태어남을 경배하러 그먼 곳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 헤롯이 제사장들과 스기가들 다 불러가지고 어떤 물음을 던졌습니까 어디서 글소가 나는데? 어디서 글소가 나는데? 그렇게 물을 때.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헤롤 왕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유대 베들렘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베들렘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저들은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 알고 있던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성경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인데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예언이 지금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마땅히 환영하고 경배 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동방박사들과 함께, 그리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았어요. 한 8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가까운 거리예요 얼마든지 가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멀고 먼 거리를 달려온 동방 박사들과 너무 대조를 이루죠 마땅히 영접하고 마땅히 맞이하고 마땅히 환영해될 사람들이 예,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오늘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토로만 드러난 것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직분이나 신앙의 연조만 가지고도 알 수가 없어요 이들의 가장 무서운 것중 하나가 무관심입니다 영적인 냉담함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인 냉담함 냉담한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해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식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유명한 요리사가 기가 막힌 요리를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밥맛이 없는데 뭐 뭐가 여러분 그게 자기에게 고마워하겠습니까? 영적인 냉담함과 무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앉아있지만요 이미 식욕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이나 기도나 예배 반응이 없습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놀라운 붕이 일어난다고 해도 관심이 없다면 그 붕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받아도 기적을 경험해도 흥미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마음이 신앙이 화석화되어 버린 거예요 영적 갈망이 없습니다 영적 갈망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누가 영적 변화를 경험합니까? 갈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 배웁니까? 네.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배우게 됩니다 누가 먹게 됩니까? 배가 고픈 사람이 먹게 되는 거예요 더 알고 싶고 더자라고 싶고 더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 사람은 영적 흡수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은 이 제사장들과 스위간들은 영적 기대감이 없어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냉담한 종교인들은 어느 시대나 있어 왔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 냉담함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그냥 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난다 알아 다 알아 그렇게 말하면서 더 이상 영적인 성장을 하지 않으려 그토로만 세련돼 그토로만 세련되자 보면 여러분 영적 갈망이 식으면 우리 신앙은 화석화되고 만다 화석화 딱 굳어버린다 딱딱이 굳어버린다 무미 근조한 종교 행위가 나옵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여, 내 심령에 오셔서 이 굳은 마음, 이 화석화된 나의 신앙을 깨트려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대체적으로 믿음생활 열심히 하려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예배 참석하면서 갈망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기대감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찬양할 때다 거의 다 일어서서 하잖아요 보통 이거 은혜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또 이렇게 보면 영적 갈망보다는 영적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또 있어요 영적 사각지대 저는 이 본당에 늘 지나다니면서 종종 하는 기도가 주님 이 자리 영적 사각지대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특히 이쪽 뒤에 이쪽 편이 영적 사각지대가 될수 있는 환경 속에 있기도 해요 이 좁은 공간이지만 영적으로 확짝 다 열려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영적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화석화되지 않기를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세번 놀란다고 합니다 세번첫 번째는 꼭 보여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뜨끔하죠? 또 전혀 예기치 않은 사람이 보이는 곳이 천국이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와 있는 모습이 지가 깜짝 놀랬대요 이게 세 번의 놀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신앙의 진정성을 꼭 확인해 봐야 되고 신앙의 맹목성이 내게는 없는지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겉대기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형식만 남은 것은 아닌지 신앙의 관록만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성전에 머무르던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정교인들이 바로 이런 상태가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냉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영접하기는 그냥 예수님께 그냥 대들고 화를 내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으로 변질되지 않습니까? 참 무서운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새날교의 성도님들은 올바른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 어떤 장소와 같아야 합니까? 그 성전의 아이들처럼 할렐루야 예수님을 환영하는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성도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가성의 여인처럼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믿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또 십자가의 행악자처럼 예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새날 성도들이 또한 될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베다니 마을 사람처럼. 배단이 말 사람처럼, 예수님, 언제 오시나요? 예수님, 언제나 오세요. 언제나 오십시오. 언제나 영접합니다. 오시면 당신을 위해 잔치를 열겠습니다. 그것이 배단이에요. 그, 그런 일들이 배단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베다니의 마을 사람처럼 예수님 언제나 오십시오 언제나 용접합니다 언제나 당신을 환영합니다 잔치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위한 상을 항상 환영하는 상을 차리고 그리고 마리아가 기중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부어 드린 것처럼 그 베다니에서 말입니다 우리도 아끼고 소중한 옥합 정도도 깨뜨릴 수 있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다니아 성탄절의 제목을 달면서 야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미 기도의 집을 우리 교회가 선포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여러분 잠깐만 들으신다면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웰컴하며 주님이 임재를 갈망하고 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노래를 매일매일 부르고 있으니 이야 바로 이곳이 배단이구나 우리에게는 이 배단의 성탄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주님 언제나 오십시오 언제나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주님을 위한 찬양과 기도의 잔치를 여는 배단이 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청소년들까지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가족별로 배단위의 마을이 되어 가지고 예, 주님께 환영하고 주님을 그 예배 가운데 맞이하고 그런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탄절은 1년 365일이 성탄절이 되는 할렐루야! 아멘! 한번 연말에 12월에 지나가는 사건으로서의 행사로서의 성탄절이 아니라 일상화된 성탄절, 몸에 배인 성탄절, 배단의 마을 사람들늘 주님이 오시고 언제 오셔도 맞이하고 언제 오셔도 영접하고 주님이 늘 오심으로 주님의 임재를 언제나 경험하고 할렐루야 그 배단에 성탄주을 보내는 새날 교회와 기도의 집 되어가고 있음을 감사하시고 기뻐하셨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요, 이제 새해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와 기도의 집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365일 주님께서 오시고 우리는 모든 순간 주님을 두손 들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잔치를 베다니의 성탄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행복한 성도가 될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마가복음 14장 성탄들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같 본문을 제가 택한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자리가 배달이라는 거예요 베다니. 배달. 이 사건이 이런 일이 야, 얼마나 주님께서 그 여자의 행한 일에 칭찬을 하시는지 복음이 전해지는 어느 곳이나 어느 든지이 여자가 행한 일이 자랑되어야 하리라 그러시면서그 배단위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예. 자. 한번 우리 기억으로 마무리해 봅시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본이 안 되는 그런 성탄절 이름을 여러분 한번 쭉 한번 머릿속에 한번 기억하면 참 좋겠어요 맨 처음에 제가 어느 마을을 소개했죠? 예수님? 탄생하신 어느 마을? 베들렘 그 베들렘의 성탄절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상한 성탄절이었어요 예수님 전혀 알아보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어느 성탄절이에요? 예. 어디? 애굽이죠 애굽 애국. 애굽은 뭐 예수님 알아보긴 해서 또 그것도 베들레헴과더 진배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렛서성탄죠나사렛는 예수님이 오래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환영하기는 커녕 맞이하기는 커녕 또 어떻게 나갔습니까? 배척하고 밀쳐내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장소가 나사렛 그리고 더 안타까운 장소 하나가 제가 설명드렸죠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예수님의 집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집에 예수님 주인이 오셨는데도 와딴 사람들이 주인으로 다고 그 예수님 밀쳐내고 떨쳐내고 핍박했던 자리 우리가 절대 그런 성탄절 그런 곳에 우리가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제가 아름다운 성탄절을 보낸 마을 두 마을을 소개했고요 첫째는 수가성의 성탄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소개해 드리고 싶은 마을은 어느 마을이었나요? 배단이. 어느 마을요? 베다니. 배단이. 베다니의 성탄절은 몸에 예수님 기다리는 것이 몸에 베인 사람들이 있는 곳. 예수님 언제 오시나요?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베다니 마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 환영하고 영접하고 예수님께 음식도 준비해 드리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께 잔치를 베풀었던 바로 그 자리가 배단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배단의 마을의 사람들이 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아멘? 예. 자,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한번 기도 제목 한번 띄어드려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우리에게 언제든지 오시고 영접하는 365일이 성탄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날들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더읽어보시작 더 주님 우리에게 언제든지 오시고 영접하는 365일이 성탄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날들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말씀 가지고 주여 배단의 마을의 성탄들이 내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교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오시고 저희들은 영접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건 성탄들의 핵심을 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 외국들과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베들렘같이 함께 서서 우리에게는 애국같이 함께 서서 우리에게는 나사렛같이 함께 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는 수가성의 하나님 마을의 사람들처럼 에달이 마을의 사람들처럼 언제든지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자체를 준비하겠습니다 두려움을 준비하겠습니다 기뻐하고 기다리며 사모하 원합니다. 우리의 성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새해는 우리 교회와 기대해뿐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365일 주님께서 오시고 모든 순간을 주님 두산들고 환영하고 모셔다리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잔치를 대단히의 성탄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행복한 잔치를 형도가 되게 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맨척하지 않겠습니다 무감각하며 냉담한 신앙생활지 않 원합니다 내 안에 형식이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무감각한 무담담한 형식이 냉담함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 이 시간을 것 깨뜨려 주십시오 성령님 깨뜨려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주님께 오 우리와 함께 뿌로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네. 하나님, 또 놀라내는 성탄 즐거, 우리가 더 맞잡을 기쁨 나갑니다, 주님. 여러분,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우리 교회는 배단니의 성탄절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늘 주님 기다리고 바라면서 아니 주님이 와 계신 거예요 예.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고 주님에서 날마다 잔치가 일어나는 주님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 임재하심으로 너무 복된 거예요 예. 그래서 원딩 주여 세상에서 첫날보다 이곳에한 날이 너무너무 좋네요 그렇게까지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과 함께 행복한 교제가 날마다 일어나는 이 배단의 성탄절 하나님 우리 가정되게 하시고 우리 새날교될수 있게 되기를 한 번만 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끈들여 하나님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힘내눕불들 나타날 수 있도록 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 성령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탄 이미 주님께서 일이일어일어났기니어나서가 기뻐합니다 나서 일어나서 일어나나서일나아 일어나서 일어나나서일어서일나서나서 일어나서 리하나서우리나서일일일 께서이 땅에 오시고 저희들은 엎드려 절하며 영접하고 맞아하는 것이 성탄들의 핵심일지인데 복음서 말씀에 나타난 왜곡되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될 아름다운 성탄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지 말아야 할 모습은 버리게 하시고 마땅히 닮아야 할 모습을 따라 수가성처럼 배단위의 성탄들처럼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고 언제든지 영접하여 365일이 성탄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날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날 교회와 기도의 집과 우리 새날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심령이 배단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배단이가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주님 언제든 오십시오 언제든 환영합니다 언제나 영접합니다 오셨을 때 주님 영접하며 기뻐하며 잔치상을 준비하며 드리는 그래서 행복한 잔치의 사건이 주님으로 말아 일어나는 그 행복한 잔치의 사건이 우리 새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기도의 집과 새날 교회 가득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탄 감사와 여러 예물로 봉헌합니다 예배합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예배하고 봉헌하는 자들마다 저들의 계획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주 하나님의 평강 울타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임마 누엘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